자 유치원 친구들 안녕 안녕해야지 안녕 <웃음> 자 우리 여름방학이 다 끝나고 이제 다시 공과공부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초대손님이 있는데 초대손님 한서연 예 조현수 예고마요 오늘 두 친구들하고 같이 공과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 긴 방학이 끝나고 다시 우리 공학공부를 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학교도 갔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교회에서 공학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주님 우리가 그래도 같이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셨는데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지혜를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좋다 같이 하니까 자, 첫 번째로는 우리 같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찬양 율동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일동하니까 너무 좋다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하자 알았지? 네 <웃음> 너무 좋아 <웃음> 자 오늘 공부는 네. 뭐냐면 어,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경 할때 하는 거야 선생님 따라해봐 성령으로 성령이로 잉태하사잉태하사 동정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나시고, 나시고, 나시고, 맞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옛날, 옛날, 옛날,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거야. 우리 방학 때 여름 성경 읽기 들었잖아 네. 여름 네. 성경 읽기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셨지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할머니 할머니? <웃음> 할, 하나 할, 하나님 <웃음> 할머니 다시 하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웃음> 욕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어, 어떡해.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너무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쁘지도 않고 행복해도 생각해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런 거야 왜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무 슬픈 일이었어 그래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사실은 잘할 수 없는 거. 그 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 있잖아 모세 이거 서연이 읽었지? t r i a n s t o r d the day 할때 읽었잖아 모세 얼마나 훌륭해 모세 훌륭한데도 끝까지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는 없었던 거야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었어 맞아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미리 다 하셨거든 그래서 생각하신 거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서로 의논하셨어 우리가 직접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구해주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착한 일도 할수 없고 우리에게로 하나님한테 돌아올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로 하셨어 따단 그런데 그 사람이 되는 일을 하나님 중에서 누가 하시기로 한줄 알아?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분 중에 맞춰보세요 누구 할게? 하나님 어, 하나님 중에서 누구? 아기로 응애 태어난 하나님 누굴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에? 마리아 딕. 띡똑, 오, 마리아에 태어났어요. 띡똑, 띡똑, 누굴까? 예, 예, 예. 예수님! 또, 서연이도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응예! 하나님인데! 하나님인데, 응예! 하고 태어났어. 와우. 이건 너무너무 큰일이야. 왜 그랬는 줄 알아? 우리가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못 듣잖아 끝까지 순종하고 지키고 그런 힘을 잃어버렸잖아 그래서 서현이 어, 어디갔어? <웃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그래서 우리가 어 맨날 어잘못했어요잘못했어요 그러지 않고 이제 아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타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한 이야기야. 우리 그 사도신경 외울 때 이제 힘차게 더 외울 수 있겠지? 자, 세 가지 다시 말해줄게요. 멍멍이들 왜 그래? 자, 세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좋은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무엇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애기, 그래, 애기. 애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잘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오, 두려워 무서워 잘못했어 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자. 너무 잘했어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 공부 마칠게요.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기가 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되셔서 우리가 할수 없던 일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잘살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자 다음번에 선생님하고 같이 공감 만들고 싶은 사람은 선생님한테 연락주세요 그럼 일주일 동안 안녕 응. 안녕해야지 응. 응. 안녕 <웃음>